음, 우리가 그 에, 궁극적으로 열반에 들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기도를 하는 것은 과정이지 어,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도지 에, 목적의 궁극적 목적이 기도가 아니다. 또 기도의 성취가 아니다. 이것은 뭐 유루복 무루복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림받고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유루복을 그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유루복이라는 것은 어좀 어렵게 얘기하면 상대적 세계 중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어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얻으면 잃을 것이고 또 태어나면 죽을 것이고 또 좋으면 반드시 싫을 것이고. 또 건강하면 아플 것이고 젊으면 늙을 것이고 이런 상대적 세계가 중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 좋은 다음에는 또 싫은 것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 아무리 뭐 젊다 하더라도 반드시 늙게 돼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어, 또뭐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프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다는 라 것이 상대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를지라도 어, 결국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세계 상대적 세계를 살아가는 중생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해탈 열반 그런 거예요.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 해탈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 이게 이제 똑같은 상태의 다른 측면에서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났다 해탈이지요. 번뇌가 소멸되었다, 업이 소멸되었다. 이것은 열반이지요. 그 그러니까 열반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상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번민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괴롭게 돼 있다. 이게 상대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 남편 없으면 남편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잖아. 자식 없으면 자식 없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예 뭐 없으면 되느냐. 중생 세계에서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남편 없고 자식 없어도 그보다 더 무서운 신자가 있잖아. 나는 아이콜 차프거든요. 어, 신자들의 고민은 이제 스님의 고민이고 이거 해결하고자. 아, 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조건 안에서는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상대적 구조 안에서는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번민이 소멸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열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반을 우리는, 음, 번뇌가 소멸된, 상, 소멸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열반에서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반에 들었다, 뭐그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그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열반의 에본 뜻을 약간 좀 잘못 받아들여서. 어, 이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열반은 어,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 범민이 소멸된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에 들면은 내가 이제 큰 덕이 있다.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하면 이제 유루복이나 상대적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안고 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열반, 사. 이건 이제 상낙아정이에요 상낙아정 상낙아정은 뭐냐면 상은 영원한 그 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의 삶은 항상 같이 가요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미워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부리 신랑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만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 이게 아주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을 때 반드시 애정을 가졌을 때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뭐 중국에 모르는 어떤 무슨 저기 저기. 비단장사 왕서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미워할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 남자한테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사랑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 아쉬운 것, 또막그뭐 원수 같은 마음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생 세계는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반의 세계는 중생 세계와 달리 영원하다의 상위의 상. 우리는 이제 뭐. 네, 이를테면 얻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있던 것이고, "아우, 어, 나는요, 아직까지 투자해 가지고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신의 손해 봐. 어, 반드시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언제 손해 봐요?" "아, 죽으면 놓고 가잖아. <웃음> 죽으면 놓고 가니까, 그것처럼 손해 나는 게 없죠. 실컷 애써서 뼈빠지게 아끼고, 그냥 머리 써 가지고 이따 투자해서 이익 내고 했는데."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니까 손해가 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를테면, 음, 근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도 소유주가 내 이름, 응? 어? 뭐, 저기, 그, 뭐, 통장도 소유주가 내 것. 이렇게 하지만 내 거라고 하지만은 죽는 순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는 세계가 중생 세계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낙 중생의 낙은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죽어, 음 그냥 결혼한다고 그냥 하, 난리죠 난리 그냥. 좋다고 환장할 때는 이 입술을 쪽쪽 달고, 지근지근 씻고,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그냥, 영원히, 응? 무릎을 꿇고 뭘 받쳐가면서, 영원히 너를 위해 살아갈 것이고,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할 것이고, 뭐, 아이고, 참. 그렇게 하는 놈이나, 그걸 믿는. 근데 그 순간에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불교를 알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불교를 알면, 불교를 안다는 것은 팩트를 아는 거야. 실체를 아는 거야. 사실을 아는 거야. 중생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뭘 알기를 뭘 알아 쥐풀리나 그러니까, 그냥, 예, 사랑하면 이게 영원할 것이고, 이 즐거움이 영원할 것을 생각을 하고,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정말 비싼 무슨, 그, 고급차, 응? 아웃, 뭔 차가 고급차요? 아무튼, 뭔차 있어, 어쨌든 간에. 뭐, 벤츠? 응. 벤츠를 탔다고 하더라도, 벤츠를 타고,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나 좋지, 그 다음에는 청소도 안 해. 청소도 잘안 해. 네. 아파트 평생 한배 쳐가지고 내가 30몇 평짜리 그냥 어, 피카피카한 거 새로 입주해가지고 그냥 좋지. 한 달만 지나봐. 청소하는 것이 웬수야 청소하는 것이야. 음. 그러니까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이렇게 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자식도 그, 그 즐거움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 키워, 키울 때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즐거움의 양만큼, 부담, 짐, 고통, 음, 뭐, 애틋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요. 동시적으로 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백이라면, 백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니까. 아,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갖고 자식을 키우는데, 나중에, 키워놓고 보면은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찾기 어렵고, 훨씬 그 자리가 서운함이 많아요. 그래, 독립해야 된다잖아, 독립. 자녀가 부모한테 독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한테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 그게 이제 중생세계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의 낙은 영원하다. 중생세계의 낙처럼 상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온하고 항상 적정하고 적정의 낙 선정의 낙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뭔 사건으로 인해서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냉장고를 사서 집을 사서 꽁돈이 생겨서 신랑이 무슨 다이아몬드 그 가락질을 하나 해줘서 어,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행복하거나 조건을 통해서 행복한 게 아닌 그 낙이다. 이게 이제 열반의 상낙이에요. 낙아 라고 하는 건 아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의 나를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일테면 외모는 이렇고 키는 이렇고 몸무게는 이렇고 이런 나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반의 나라는 참나 진아가 있어요. 진아는 형태에도 구속되지 않고 뭐또 업성에도 갇히지 않고 하는 진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근본체 그러거든요. 근본체 일단 우리가 대승기신론에서 어 이제 근본 마음의 체가 있고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진여라고 하고 진여, 진아 진여. 어, 이 아는 소아정 나가 아니야. 대아정 나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고, 우주와 같다, 법신과 같다 해서, 지 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는 업성에 의해서 형성된 나야. 업성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은, 예를, 예를 든다면 이제 부모 인연으로 해서 이걸 취하고, 되면 부모가 그 비만, d n a 가있다면 면의 유전자가 있다면 그걸 또좀 취하고 또 그걸 취하는 것이 부모 탓이냐? 그것도 아니요. 절대 부모 탓이 아니요. 왜냐하면 그그 그 비만 DNA가 있는 부모님의 그 업력과 내가 맞은 것인데 내가 그걸 좋아서 끄달린 거예요. 서로 서로 게 끄달린 거야. 그래서 요즘은 방송에 보면막 그, 그러대. 내가 뚱뚱한 것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키 작은 것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전, 한 발짝 전생으로만 들어가면은 지가 지어가지고 그의 좋게 느끼에 서로 끄달린 거예요. 끄달린 거. 안 끄달렸으면 아무 뭐, 아, 뭐, 그 부모 밑에 태어날 일이 없어요. 안 끄달렸으면. 지업이 그러지 않으면. 아기업이 그러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다니까 예를 들면 보리성 보리성은 우리가 외국을 같이 자주 갔잖아요 예를 들면 시커멓게 생기고 털이 부을부을하고 응? 그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그 대한민국의 그 남자 종자들하고 다른 종자가 있잖아요 나 나쁘다는 게아니야 폄하하는 거아니오왜 있잖아요 시커멓고 이렇게 만지면 뭘뭐 묻어나올 것 같은 어? 눈만 벅금벅금하고 그리고 또 손바닥은 또 하얗잖아 그리고 털은 부어라고 어떻게 마음에 드는가? <웃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안 안 들지? 안 들으면 은 봐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들으면 관심도 없고 끄달리지도 않으니까 쫓아갈 일도 없어 마음에 들어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자기 업, 업력 업성이 있어야 그걸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데 상대가 또 업력 업성이 이렇게 보리성같이 아담하고 음, 현모양처 같고 동양적이고 이래야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좋다고 네가 나한테 왔느냐 음, 음, 나도 어떻게 나도 취향이 니네 취향이다 혹은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응? 돼지모가 아무리, 돼지모 알죠? 돼지모가 아무리 털이 부얼부얼한 남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쫓아갔어. 자기 업성이 있어서 쫓아갔어. 근데 그 사람이, 그 털, 부얼보라는 사람이 돼지벌 보고, 으에! 하고 도망가면 일이 안 일어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모, 탓으로 어, 해서 내가 키가 작고 외모도 그렇고 무슨 뭐, 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모 원망을 막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다리가 돼야 되는, 서로 아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안 되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 나, 아에서 이제 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진, 아는 너나, 나날할것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양도 색깔도 없는 어, 진여의 성품의 진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업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진아 아니고 이것은 가야 가야 가 가짜 나야 업이 만들어진 가짜 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지 무명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중생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나 아의 진화를 증득한다. 진화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고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뭐 뭐 이런 어떤 그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진아로 돌아가면 돼요 진아. 어. 근데 이제 나는 그 진아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안 내고 나는 외모가 이 생에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생에 돈을 벌어서 확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응? 또 또 내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생에 복을 잘 지어 가지고 다음 생에는 정말 양귀비처럼 응? 어? 김태희처럼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문제는 미인 박명이야. 아주 중요해요. 미인일수록이 박복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이 없잖아요. 음. <웃음> 자연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미인일수록이 박명하게 돼 있어요. 박폭하게 돼 있어요. 어. 이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미인일수록이 또 발자시지요. 또 미는 또 늙으면은 더 이게 괴로워요. 우리는 있잖아요. 본래 10대에 못생긴 애가 20대에 못생기고 40대에 만났는데, 아, 야, 너는 여전하다. 옛날에 때 못생기더만 지금도 못생겼다. 아니.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이쁜 애가 이제 40대, 50대면, 아, 아이고,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네, 그래. 럼 그게 더 커요. 상처가 더 크고, 아픔이 더 크고, 우울증 와요. 이해 돼요? 뭐 경험이 있어야 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 나, 아에, 야라는 것이, 정말 그 여러분들이 참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나라는 것은 항상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잖아요. 업력의 나는 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정. 이게 청정의 정이거든요. 청정의 정. 여기서 정은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수질, 뭐, 3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이렇게 하는 정이 아니에요. 본디, 본디 가지고 있는 물들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함을 떠난 것 반야신경의 더럽고 깨끗함을 떠난 그 본디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함 이것은 이제 청정함이 몸뚱아리 청정함을 얘기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이 있다고 라 하는데 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본디 마음의 청정함 불성,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나, 아, 청이네 가지를 성취할 수가 있다. 열반으로 가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를테면은, 뭐, 그냥, 딸내미 시집 안 갔으면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 갈 나이가 됐으면 며느리 잘해야 되고, 뭐 취업을 안 했으면 취업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런데 항상 기도 가운데 끝에는 내가 대열반낙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이 막 부처님이 걱정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법화경처럼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 게거든요. 비유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 요 법화경에는. 그런데 네. 그 비유를 왜 하냐면은 전부 비유의 내용들이 중생 근기에 맞춰서 어, 이렇게면 그 성취를 하게끔 하고 또 중생 근기에 맞춰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에, 이끌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 부서님이 결국 중생 그게 맞아 예를 든다면 불난 집에서 안 나오니까 네 뭣도 줄게 뭣도 줄게 뭣도 줄게 이제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불난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욕망이라는 거이 사바세이가 전부 불난 집이에요 가만히 잘 봐요 불안난 데가 없어요 TV만 켜도 맨날 불 났다 그래 여야가 맨날 싸우고 노사가 맨날 싸우고 응?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뭐 이란, 이라크도 그렇고 뭐 시리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느 한 군데 불안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불난 중생들에게 의 불난 집에서그그 그 고통, 그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일단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까 나와라 이 얘기야. 폭폭한 자식들 있잖아요. 폭폭한 자식들. 말그렇게안 듣고, 응.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학교 가라. <웃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법학형 내용 계속 나와요. 응.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관세형 보살 보모품도, 어, 남은 못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읽으니까 그게 왜 그것만 읽냐면은 뭐 자꾸 준다니까 좋은 거야. 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전부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그 품이 좋은 거야. 다른 품보다도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이 이 얘기를 부처님이 실제로 해 놨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본부에서 전부 간절히 원하는 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케 하여 준다라는 게 핵심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법화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편이야 방편, 방편. 궁극적으로는 열반낙을 얻어야 된다. 요 얘기가 법화경 핵심이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제. 우리 저기 청오보살 법화경 막 사경 열심히 하던데 사경 열심히 했는데 요 내용은 몰랐죠 모르고 막 열심히 했지 <웃음> 요 내용 알으라고 사경하는 거예요 요 내용 그 안에 나와요 막 사경하거나 조성해서 참배하거나 그럼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경해서 이 법문 듣는 것이 그 복이요 이런 거예요 음.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 원하는 것을 성취케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깨, 그것에서 깨고 나와야 우리가 윤회의 고통 어, 윤회에 따른 번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자꾸 열심히만 찾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그렇게 가겠지 에? 그것도 안 되면 아직웠어요 어, 뭘 알겠어. 77 백중영과 천도제 초제가 내일 모레인가요? 응, 어. 불하십시오